이을 f 에다가 x x 에다가네 네. 네2네4 4 4 4 1, 2네4 s e 4 음, 아, 4 4 4 4 4 4 4이4 4 4 4 4 4 4 4 4 4 4 4 4 4요거4 4 4 4 4 4 4 4 아, 네. 4 4 4 4 음 <웃음> 대박 러면은1 3 0네100 방식 해서 1 0 방식 해서 네0하면은 해서 100 방식 해 a 100이식 해서 이0 0 방식 해 r 100 방식 해서 100 방식 해서 100방 제가 이걸 못풀었던 이유 는 뭘까요？선생님 나머 지가 1차 식일 수 있는 걸모 르고 그냥 rx 라 해서 아,